안녕하세요. 미분야 할인권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올렸더니 뭐 엄청난 문자와 전화가 오는데요. 물론 제가 같은 경우는 회원방에서만 올려놨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부족해서 제대로 진행이 못했는 경우가 있는데 같은 경우는 생각외로 뭐 동구가 아니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연락이 오시고 문자가 오시는데 물론 충분히 저도 감소를 하고 계획을 했던 것이라서 이해는 합니다. 이유는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 분들, 먼저 분양을 받았는 분들은 또 어디 아파트가 할인을 하는가 싶어서 민감하게 확인을 해보실 수도 있고 부동산 마찬가지 어디 아파트가 할인을 하는가 싶어서 확인해보는 분들도 계실거고 문자 전화 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걸 제가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올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뭐 수도 없이 안티들이 이렇게 달리는데 마찬가지 이런 안티들 댓글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저는 그냥 넘어가는 스타일은 아니고 이렇게 마찬가지 아, 숨겨진 사용자로 정리를 해놓지만은 여기에 마찬가지 채널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뭐 아이디를 새로 생성해서 계속해서 안티 댓글을 다는 분들은. 경찰이 신고하면 IP 추적을 해서 다 확인을 해서 잡아내기 때문에 손가락 누르는 것좀 조심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것도 많이 없지만 굳이 모르는 것도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머리가 그리 좋지 못하는 입장이라서 항상 주변의 지인들한테 좀 많이 물어보죠. 그리고 또 주변의 지인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또 진행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땅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치을를할 것이기 때문에 손가락 누르는 부분은 항상 좀 조심해서 누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아파트를 여기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은 사실 미분양 할인으로 저렴하게 구입을 해 보겠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아파트를 구입을 했는 분들은 사실 뭐 배가 아플 수도 있고요.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기회를 또 놓쳐서 화가 날 수도 있고 그리고 아파트를 비싸게 팔았는 분들은 또 기분이 좋을 수도 있지만 아파트를 또 너무 저렴하게 팔았는 분들은 또 화가 날 수도 있죠 왜 상황 상황을 캐치를 못했거나 정확한 정보를 확인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자체가 저렴하게 구입해서 가격이 상승하면 되파는 거고 시세보다 아무래도 저렴한 것을 구입해 다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누군가는 아파트를 부동산을 저렴하게 구입하고 누군가는 그로 인해서 수익을 얻는 구조다 보니까 돈이 급하게 필요하거나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손해를 보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리고 물론 저처럼 이렇게 유튜브의 미분양 할인에 대해서 예전부터 영상을 올린 유튜브는 저도 찾아봐도 전무후무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향후에는 저한테 뭐 이런 정보들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표적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예전 2007, 2008년 9년도하고는 틀릴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 판례도 나와있지만 은 아파트를 저렴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정상적으로 구입했는 사람이 있는데 정상적으로 구입했는 사람이 미분양 할인을 하니까 이분양 할인 금액으로 해서 다시 매매하는 것으로 해서 기존 차익을 돌려달라 대부분 판례에서는 돌려주지 않아도 뭐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거는 뭐 시행사와 시공사 그리고 매수자와의 관계지 뭐 저와 관계는 아닌데 그런 정보 마찬가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재개발 재개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또 그걸 또 묻는 분들이 이제 와서 또 영상을 봤다고 하면서 전화를 해서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재개발 영상은, 뭐 얘기는 제가 실제 영상에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영상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법무사도 변호사도 아니기 때문에 의상까지 그 아는 것도 잘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대구 자체 재개발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 되기가 힘들다. 이런 내용들은 뭐 관계자들에게 얘기를 들어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계약금이 100억이 나갔든 200억이 나갔든 진행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안될 수도 있고. 사실 10%가 계약금이 나갔다 하더라도 100억이 나갔으면 나머지 돈이 몇백억이 나가야 되고 몇 천억이 나가야 되는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정권사나 아니면 PF, 은행 그리고 대주 입장에서는 그 사업을 진행하면 하는 대로 계속 마이너스인데 굳이 진행을 하겠느냐 차라리 앞에 계약금을 띄는 한이 있어도 진행을 안 하는 사례도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에서 한 가지는 이제까지 대구는 다른 지방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대구 같은 경우는 시공사 자체가 분양되는 아파트 금액으로 해서 시공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파트가 미분양되면 결과적으로 아파트 건물 착공하는 데서부터 이익 분배까지 모든 것이 마이너스죠. 지금 현 입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은 시행사 시공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개발 진행을 하다가 수독 되거나 아니면 공매로 처리하거나 포기하는 사례들이 많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라도 혼자 찾아가서 현금을 받고 빠져나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이상 그 이하를 할수 있는 것은 대부분 변호사가 할수 있는 일이지 제가 해 드릴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때문에 영상을 참고하시고 그리고 그러니까 영상 속에 친구가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 올려놨으니까 그쪽으로 해서 전화를 한번 해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특히 재개발권은 제가 잘 몰라서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보고도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놨기 때문에 영상을 참고해서 꼭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이 계속해서 경기가 어려워지게 되면 다양하게 성인 PC방, 노름방 다양하게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노름방이나 PC방, 성인 PC방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의 경계 악화가 되면 주식 코인이 하락하면서 마지막 갈길 없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뭔가 답을 내고자 들리는 사례들도 있고 호기심 때문에 들리는 사례들도 있는데요. 사실 이 얘기는 왜 하는가 하면 상황이 좋다, 못 좋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사실 경기가 힘들게 되면 돈을 빌리는 사례들이 종종 있죠. 사실 뭐 이것도 물어보셔서 제가 한번 올려드리는데, 아파트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달라, 뭐 주택 담보로 해서 빌려달라, 원룸 담보로 해서 빌려달라,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건물에 대해서 대출이 더 이상 발생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급전이라도 돈을 써야 되는 상황에서 돈을 빌려달라, 아니면 경기가 안 좋으면 공장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또 급전을 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전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담보물을 제공하더라도 지금처럼 아파트가 급하락하고 미분양이 발생되는 시기에서는 그담보물 가치가 더욱더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친척이나 친구나 어떤 급전을 요구하거나 그에 대해서 돈을 빌려주려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건재가당은 잡아놓으면서 이거 일반적인 대여금이 아니라 부자 양의 각서로 해서 부자를 해서 그만큼 이익이 발생되는 부분으로 부자 양의 각서를 적어놓는다면 음. 향후에 그래도 안전하고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금액에 따라 틀릴 수는 있겠지만은 부자를 해서 그에 대한 수익금을 이자로 받는 것으로 정리를 해놓으면 사실 급전을 빌리는 입장에서도 당연히 상황이 별로 좋지 못해서 돈을 빌리는 거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그 사람한테 부자를 종양하고 수익금을 많이 주는 것처럼 얘기하기 때문에 사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가 아니고 형사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예의치 못하게 돈을 빌려주는 상황이 된다면 진행을 하시는 게 맞고요. 마찬가지 현금영수증이나 이불각서나 건조당이나 마찬가지 다 같이 첨부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항상 경기가 좋지 못하면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고 귀에 들리고 많이 보기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같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점, 경기 악화, 아파트 미분야, 아파트 급락 하락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시점에서 이런 일들은 일비자하게 있기 때문에 전화 온 것도 있지만은 혹여나 이런 일을 대비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채널은 아파트 전문 채널이 아니죠. 옛날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냥 일상의 모든 일들을 제가 느끼고 본것 그리고 생활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유용하게 대부분 활용할 수 있도록 영상을 올려놓기 때문에 다양한 방면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그에 또제 말이 다 맞지 않는다는 걸 항상 전제로 깔고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서 다른 부분에 또 물어보실 수 있는 부분은 물어보시고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내용을 참고해서 사용을 하시고 대체 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저도 배우는 걸 좋아해서 무조건 배우는게 아니라 또 주변에 지인들이 있다 보니까 뭐신현정보 회사에 예전에 어 잠깐 일을 배운다고 한번 가본 적도 있는데요 많은 형님이또 대구 지점 장이고 관리자 입장이다 보니까 어떻게 일이 돌아가는지 배워 보고 채권 주심은 법적으로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마찬가지 제가 더갈 때는 또 시험을 치고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을 한번 배워 보고 예전에는 실제 황패나 일명 생활하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일을 하다가 문 제가 많이 되었죠 규제가 되고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법적으로 깔끔하게 해결하냐 못하느냐가 하는게 신용정보 채권추심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도 어느정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또알 입장에서 모르는 분들이 물어본다면 사실 충분히 영상으로 이렇게 올려놓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까지도 됩니다. 아무튼 다양하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도 거기에서 조금 더 곁들여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이런 불경기 상황을 분명하게 헤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